뭐 파요. 여러분을 제가 이번 커테치가 만나면요. 바로바로 바로, 바로, 바로 한번 물면 안 놓는 자라를 잡아서 먹어 보자. 자라습니다 여러분. 지금 바로 자라를 잡으러 가 가지고 자라를 잡아서 한번 바로 초회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 지금 바로 자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잡으러 가시려요? 같이 물리로 가요. Let's go. 참고로 여러분 저수지 같은 데 갔을 때 자라가 간혹가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귀엽다고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. 만약 물리잖아요. 얘네가 안나요. 손가락 그냥 바로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라를 잡으려고 한탄강으로 왔습니다 근데 자라가 사실 잡아서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양식만 먹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미 양식 자라를 하나 주문을 해놨고 자연산 자라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탄강 하면 누굽니까? 안녕하세요 네, 한탄강 청호아입니다 <웃음> 그리고 오늘 또 촬영한 사람 누구예요? 보고형 왔어? 보고입니다 <웃음> 자 오늘 은혜도 같이 왔는데 은혜는 잡는 거는 좀 위험해가지고요 잡지는 않고 같이 먹어야죠 <웃음> 아니, 아 아니, 아니 여기 자라 팔꿈치 한번 먹어봐 아니야 미친놈아 <웃음> 이럴때는 어부님이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 이따 해볼게요 <웃음> 자 그래서 저랑 이제 어부님이랑 잡으러 한번 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쓰고 한번 가능한가요? 레쓰 <웃음> <오. 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랑 제가 한탕 오자마자 대형 자라 발견했습니다 <웃음> 오늘도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자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렇게 한당하이 도착했는데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저번에 저랑 어부님이랑 엘사 복장 입고 얼음깨기 했던 데 있죠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물로 가가지고 자라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근데 이... <웃음> 한번 해 주시네요 자라 있을까요? 분이 지금 딱잘 나오더라고요 분 색깔이랑 똑같아요 아... 얘네는 통발에 걸리지 않으면 잡기 힘들겠네요 못 잡아요 아 그래요? <웃음> 여러분 이거 자연산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잡아서 먹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그물에 있기 때문에 다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구출 작전 네. 아방송에 네, 구출 작전하고 양식은 처먹을게요 <웃음> 편하게 타세요 다리 안 털어도 돼요? <웃음> 아왜나안 털고 욕하시더라고요 <웃음> 자저 탔습니다 어디 타세요? 다리 좀 털고 오늘 몇개건나요 강망 두개 통발 한줄 통발 한 줄에 다섯 개가 드렸죠 통발 네.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항상 근데 제가 어부님 목표 딱 두고 오면 목표 달성하거든요 저번에 쏘가리도 한 여섯 마리잡아버리고 너무 좋았어요 슬러지가 많이 꼈다 이렇게 슬러지가 많이 끼면 잘 없지 않나요? 모르겠니다 낫됐다 어부님 저 표정 알거든요? 아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밑밥 치십니다 또 오오 아 맞네 맞네 많은데요 어부님? 잡복이 근데 잡복이 매운탕 에세청가동에서 너무 맛있게 팔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오우 야오 좋네요 한탄강 미물고기 야 롱보 이야 꺽지도 있네 자 여러분 이게 꺽지입니다 저번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꺽지에도 이거 놔주는 건가요? 아니요 꺽지는 <웃음> 원래 좀 작아서 그죠? 네. 아 뭐야 이거 자옴개구리입니다 친구 얘네들은 놔줄게요 옴개구리라도 잡으면 안 돼요 어, 이거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불거지 어,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? 근데 얼굴에 왜 돌기가 이렇게 나있죠? 이거 놔줄까요? 뭔가 불안하죠? 네 아야 가라 오요! 나갔어요, 나갔어요. 아, 아, 나갔어요.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. <웃음> 이거 되게 알가진 것 같아서 놓치죠. 참 맞아. 아. 아, 참. 퇴창 가는 가고 싶은다참마자입니다 <웃음> <봐요. 웃음> 누치랑 굉장히 비슷한알 가진 것 같아요. 네. 아, 빵빵하네. 설레지. 아, 역시, 어부님. 요새 민심 찾느라? <웃음> 민심 망가진 적은 없지만. 아, 이게 다 돈인데, 어부님한테. 자, 이거 놔줄게요. 제가 5천만 이 났거든요. 적금이네. 동사리. <웃음> <웃음> 저러 얼룩동사리라고 하는 건데, 민물악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육식성이고, 먹으면 맛있죠? 맛있대요. 네, <웃음> 예, 킵. 뭐예요, 이거? 해코미꿀이라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얘도 입에 가시가 있어요. 문나요 그래서? 위험하진 않은데, 빵꾸밖에 안 나요. <웃음> 주둥이 <웃음> 봐라, 야. 여기 가시 있죠? 어, 아니요, 어디요? 이쪽에 있었는데. 오 <웃음> 어, 여기 있잖아, 요 어디, 어디요? 아, 이게 가시구나. 양념 프로야 약간 멧돼지처럼 나있네요. 얘 먹을 건가요? 맛있대요. <웃음> <웃음> 키, 납자루 살려줘요. 납자루는 어부님이 <웃음> 다 살려주세요. 맛이 없거든요. 매운탕이 안 나요. 탈락. <웃음> 이게 참중고기구나참꽃 어, 어떻게 하세요? 발색이 달라요 아 그래요? 수컷은 엄청 청동색을 띄고 있어요 먹나요 얘? 이거는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살려줘요 왜? 아 그래요? 관상어는 좀 살려주게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은데 지금 <웃음> <집어> 가져가긴 해요 놔둘까요? <웃음> 네. 방세 참중고기 맛있다 들어가지고 그래요? <웃음> 얘 뭐예요? 대농갱 대놈깅. 아 대농갱이구나 작은 편이 먹나요? 먹긴 먹는데 좀 작으니까 아 방세? 대가 좀뭐 먹은 것 같아요 알은 아니겠죠? 알일 수도 있어요 아 알이에요? 아 이거 알한번방세 맞죠? 네알 <웃음> 하 <웃음> 박세 요정도면 <웃음> 잡곡이 1인분 되나요? 대짜 대짜 1인분 정도? 네. 얼마에요? 5만원이요 5만원 벌었다 박사. <웃음> <아싸. 웃음> 있는 뭐 있는거 같아 오뭐 있네 뭐 있네 <웃음> 제가 돌려드릴게요 이야 <웃음> 아, 찍기 좋은 각서로 또오야 벌써 튄다 야야야오 <웃음> 장어 장어예요? <웃음> 근데 자라가 없어서 불안하네요 그러니까. <웃음> 오 진짜 장어다 모래무지개 크다 <웃음> 오늘흥분 <근데> 했네 괴물이 <웃음> 다 옴개구리 개많다 물수제비 자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매운탕에 갈아버리면 롯데게 때문에 <웃음> 어 얘가 스쿼시 뭐예요? 참순미 아오 발색이 예쁘네 놔주나요? 먹나요? 아까 맛있다고 랬잖아요 <웃음> 장어 이야, 근데 금지채장인가요? 예 네, 금지채장 아이고 여러분 이 물죠? 물죠 목 잡으면 되죠? 네. 아아 이렇게 되면 아 오예물러고 예. 이거 몸타는 거 보세요 놔줄까요? 어차피 커서 또 만나죠 어님이라 조금 조금 <웃음> 야 여러분 개 대물필러 맞은 키갈 키갈 와, 가 어? 왜요? 내가 네, 뻥뻥이예요 임신이에요네아 그러네 사이즈가 큰 애일수록 알이 더 많이 가져있어한7000 7000마리 <웃음> <7천> <웃음> 네. 슬라이딩해서 가라 어 배영 <웃음> 얘 뭐예요? 이 참마전데 어 색이, 색이 다르네 이거는 네. 수컷이에요. 이것도 먹죠? 먹어죠 <웃음> 이거 암컷. 얘는 또 나중에요? 네, 네, 알뱅거다 가서 산란해가지고 나중에 어부님 부자 만들어줘라. 아유 너도 가라. 앙컷세 마리잖아요? 네 수컷 한 마리 살려줘야 돼요. 어허 얘가 있어야 또 산란하니까 아, 얘들 분가 붕가 분가를 위해서 돈 범들은 삼대1이고만 얘는 뭐예요? 얘갈견이요 갈견이 원래 이렇게 커요? 왜 이렇게 크지? <웃음> 어. 돌기 있어요. 아 그러네 수컷들이. 돌... 어, 그러네? 약간 얘네 맞짱때는 그런건가? 얘네 입으로 써나 봐 어? 어? 기분 좋겠다 <웃음> 얘는 <웃음> 없어요 암컷은 어 그러네 암컷은 여기 맨질맨질합니다 아예예 아, 예, 먹어야죠 매운탱에 <웃음> 가는 순간 세청가든 리뷰 하나 올라오면 끝납니다 무슨 닭 맛이 나요? 마지막 강망 한번 보겠습니다 제 돌려주고 어 려조 승려 엘사 옷이 상상가는데요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마지막 강망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오큰거 있다 큰거 있다 아, 얼음치요 천연기는 <웃음> 뭐 얼음치 눈치가 없네 <웃음> <웃음> 저러이 녀석이 바로 얼음치라고 하는 녀석인데 천연기내물이에요 어 이런 거 있으면 잡아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어우 점... 튕겼네 리발레기 여러분 빠가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딱 좋습니다 <웃음> 자, 여러분, 지금 강망 하나를 꺼내봤는데, 지금 빵꾸가 좀 크게 나가지고, 요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수선, 오! 바로 수선하시나 봅니다. 진짜 여기 첫 번째 강망을 꺼냈는데, 고기가 아예 안 들어있었어요. 왜 빵꾸가 나는 걸까요? 참개가 범인이. 어쩐지, 어부님메모탕에참에 그냥 가차없이 넣더라고요 참개탕을 할때 기분이 좋아요. <웃음> 닭강류 사이코패스. 자, 여러분,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강망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것도 자라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, 양식 어차피 있으니까 여러분. 그거 먹으면 됩니다. 이거 살았나요 글쎄요. 제가 여길로 시켜놔가지고. 안 뜯어봤어요. 아이고. 아, 진짜요? 근데 살짝 스펙불에 네.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. 송구멍처럼. 제가 활자로로 시켰어요. 네? <웃음> 자, 제가 한탕한 청년 세탁사장님께서 지금 수선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해두고. 다음 강만 바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밑에 있구나. 맞다. 오, 참기, 참, 참, 참 개렛기 저거. 자, 자라, 자라, 자라, 자라. 오, 여러분, 진짜 커요. 저거, 보이시죠? 역시. <웃음> 야, 여기 뭐, 자라맛이네. 믿고 있었습니다. 아, 이런 합니다 <웃음> 자라 살아있어요? <웃음> 뭐야, 뭐야, 내마리야 여러분, 이 자라가 취향력이 엄청나고, 한번 보면 안돈을 내게 되기 때문에,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야, 이빨리 먹어보세요. <웃음> 네. 뭐, 물릴 거 있나요? 네. 우와, 우와. 거안 나요? 어 놔요 놔라 그러니까 넣네 <웃음> 아, 얘네 공격성이 엄청납니다 잡으면 바로 입부터 벌린 거 보이시죠 여기서 갖다주면 은 바로 무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사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작은 요 자라 있죠 얘들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야 자, 잘가 예, 오야 바로 들어간다 덕다이빙 개잘하네 얘는 좀더 크네요 여물갈퀴 보시면은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고 얘네는 육지로 잘안 올라오죠 못 말릴 때 살짝 올라아 그리고 산란 때어 맞아. 어, 그때만 육지로 올라오고 나머지 안 올라옵니다 오오 가라 가라 가라 아얘 너무 귀엽다 얘는 아얘 너무 귀엽다 이렇게 배 잡아도 물어요 목이 길어요 그냥한 그러니까. 뒤를 어야야가와 저기 발 걸고 있는 거 보시죠 이집 나가기 싫은 사람 같아 <웃음> 이야 한번 이렇게 들어 주세요 어버니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! 아, 봐. 와 여러분 이게 자랍니다 자라 엄청나죠? 오, 오, 오!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자연산 자랍니다 요정도면 지금 1kg 나가죠? 나갑니다 이 보시면은 이가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에요 시각력이 장난 아닐 수밖에 없어요 안에 이게 엄청나 오! 아안실어하네 상마 이거 엄청 실어하거든요 약간 <웃음> 오! 이거 진짜 엄청나 보겠습니다 어, 무섭죠? 이게 목이 엄청 길죠? 오! 오! 오! 불라고 하는 거봐자 여러분 요게 바로 자 잘... 눈 깔아라. <웃음> 안 진다. 또 <웃음> 이제야. 여러분 자연산 자라는 보호해야 됩니다. 절대 자어 야야 야 보호하기 싫잖아 이씨. 이거 알아서 한번 가봐. 어이차 오휴 엄청 빨리 가네 자 여러분 다음 강만 바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수 있겠죠? 이 정도면 있을 겁니다 제발 <웃음> 그리고 참깨자이참깨는 금지체장이 갑장이 위 옆으로 다 5c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한두배 정도 빵은 커야 이제 먹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아유 이거 어부냄이 참 죽이는 걸 좋아하는데 <웃음> 참깨탕 만들어야 되는데 금물엔 <웃음> 들어오지 마라 저 머리 꺼져 자 마지막 강만 오발발보여 발 <웃음> 차라발. 어디요? 오우. 어디요? 발보여요 같이 <웃음> 게요 있어요? 오! 크다크다 크다. 아까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발. <웃음> 올해 최고의 드립이었습니다 발보여요 발발 보여요, 발. <웃음> <발이> 보여요. <웃음> 우와 자라가 그만한 것 같아요 순놈맞지 에? 맞네? 이거 루츠의 꼬리에요? 힘이 장난 아니네 아야야야 고기 쉽지마 야 그거 어부님거야 돌고기 그거 여러분 와 이것도 엄청 야리지마와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크기가 진짜 손바닥보다 큽니다 얘네 근데 자라가 성격이 하나같이 똑같나봐요 엄청 사나와그러니까요 어? 말랑말랑 오어어어벌레어어 <웃음> 방생하도록 할게요 어, 예. 근데 여기에 돌기가 있네 아유 징그러워 맞아 동사리 보세요 우와 나 처음 봐요 이만한 거왜리종 아니에요 이거? <웃음> 여러분 이 동사리가 전이 정도 크기 보셨어요? 이거보다 큰 것도 봤어요 아 진짜요? 얘네가 엄청 커지는구나 이거보다 한 빵이 이 정도 더큰거 우와 자 여러분 동사리 지금 요만한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사이즈거든요 민물 아기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는데 성격도 싸다고 얘네들이 사냥하는 습성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 팍 이렇게 먹는 습성이라 악구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거 같아요 얘 먹어야죠 그렇죠 <웃음> 들어가라 자 이제 강망 다맞고 마지막으로 통발 다섯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, 여러분 그리고 요 자라가 저런데 올라가서 흙을 판 다음에 안에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아니요 <웃음> 어 분명히 촬영사들은온거 같다고 했었는데 아금좀 거짓말 같아요 진짜 운 좋으면 은 여기서 자라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거를 볼수 있다고 해요 그건 봤어요 아 진짜요? 그것도 자연산이죠? 자연산 아, 양식 아니죠? <웃음> 자라튀김 같은 거 없이 뭐자 <웃음> 통발 거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저게 뭐냐면 이 다스로 던져가지고 통발을 찾는 겁니다 성발 내비게이션이죠. <웃음> 비장 비장 여기 아니에요. <웃음> 제가 포인트 아긴 나는데 이물 색깔이 또 물이 진짜 탁하다. <웃음> 밑바까는 <밑방>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모내기 한다 그래가지고 흙탕물이 아무튼 멘트는 멋지겠네. 자 어때요? 아 초보 어부 느낌이 나는데요. <웃음> 5년차인데어 <찬데. 웃음> 멋있어요. 자가져. 표정 한번 살려주세요. <웃음> 자자어유 어? 없어요? 없어요 없어요? 예야 네. 이거 어디 갔지? 어, 어자 과연 아니에요 어풀련네 어? 어 다시 해야 되나? <웃음> 오 오케이 와, 오늘 좀 길었습니다 버전 한두번 내로 끝내거든요 오늘 초보 어부 조심찾기 야, 열심히 하지 <웃음> 밑에서 촬영하시는 여기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고기한 마리도 없는데요? 빵쿠 났나? 포인트가 안 좋긴 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어부님이 이제 하실 거를 좀 잡아야 엄마가 손이 안 거야. 어머니한테 혼나시겠네 자 다음 통발 이것도 없어요 왜 이래? 야너이 정도 처음 봐요 어부님 아시다시야 될거 같아요 다른 포인트에다가 장어예 장어예 장어다 장어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저. 갑자기요? 야, 색깔 불 이 정도 괜찮죠? 괜찮은 거예요. 얘는 꼬리가 힘이 좋아서 네. 비가 올 때는 옛말에 진짜 이 꼬리로 하늘을 찬다고 했던. 어 그지 진짜 그 정도예요? 그짓만 아니고요. 같이 나왔어요. <웃음> 와 이거 아가리 보세요, 여러분. 공격성이 장난 아니에요. 그죠, 얘 장난 아니죠. 네. <웃음> 와 사이즈 괜찮다. 킵 사이즈죠? 네. 아 <웃음> 이제 웃으시네. 오 아, 깜짝이야. 뭐야, 왜야 뭐야. 자라, 자라. 어디야, 자라. 오 야. 발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또 <웃음> 나왔습니다, 또. 여기 진짜 홈에 넣으니까 오. 우와, 꺼져! 오, 씨, 오, 씨, 뱀 아니야? 저, 저렇게 해서 물린, 물린 적은, 물릴, 물 아니, <웃음> 아니 진정하세요 물엿은물 물, 물. 물. <웃음> 장어 잡고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? 장어 <웃음> <잘 먹고 웃음> 고마워 옛날에 이런 거 터시다가도 막 물에 빠지시고 이러는데 고수 어부가 되셔가지고 근데 한 마리도 없네요 <웃음>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그래도 먹을 만한 굉장히 좋은 장어 나왔으자 다행이고 자라도 자연산 자라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양식 자라를 요리를 해가지고 은혜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저번에, 그, 저번에 한번 용봉탕 해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한 거는 자라 매운탕 없잖아요 한번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괜찮으면 또 세천가드네 저 특허권 응. 내가지고 좋죠 네, 제 이름 저한 1만 주시고 빵면탕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 이게 바로 양식자랍니다 가든지 한 며칠 됐죠? 3일 됐어요 죽었길 죽었겠지 저번에도 한 3일 됐었는데 살아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살아있다 아, 3일 동안 냉장고에 있었는데 살아있습니다 얘네 생물력이 끝내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식자라는 법적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몇 kg예요? 1kg짜리라고 했거든요 어 사계 음, 같죠? 네자 <웃음> 여러분 이거 자라를 이제 손질해야 되는데 자라 손질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면 목을 쳐야 돼요 피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오 어떡해 <웃음> 은혜야 너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뒤집으려고 목을 빼거든요 그때 목을 딱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빼서 먹으면 은 잠을 못 잔대요 <웃음> 너 근데 내가 잘아피 먹으면 뽀뽀 안할 거지 왜 먹어? <웃음> 걱정하지 마안 먹어 자 그러면 바로 손제 가시죠 가시죠 <웃음> 가자 야너 언제 한번 날아보겠니? <웃음> 오늘도 긴장이 되는 <웃음> 아이고 미안하다 튈 수도 있어요? 네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<웃음> 와... 끝났어요 와,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담아놔야 돼요 여기서 피를 좀 빼야 요리를 했을 때 잡내도 많이 없어지고 한다고 합니다 자, 여러분 음식입니다 원래 이렇게 몸보신으로 용봉탕 많이 해먹고 식당도 있어요? 양식장도 많고 합니다 네. 여러분 너무 자연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산 절대 아니고 양식이에 아까 택배 상자 보셨죠? 혹시 그 택배 거기에 주소가 노출되어 있을 텐데 네. 괜찮나요? 감사합니다 <웃음> 세청가대데 있어가지고요 찾아주세요 <웃음> 은혜야 다했다 일로와 어딨어? 지금 저기 자라 목 들고 지금 가고 계셔 나 이제 와 잔인한 거 없어 있잖아 몸통 몸통은 있지 지금 피 빼고 있으니까 그거 괜찮아질 거야 그 냄새가 원래 이런 거 어머냄새 <웃음> 안나 냄새나요? <웃음> 닭똥냄새 아아 자라 아, 아. 냄새 아니야 한번 봐봐 은혜야 안문다니까 왜? 뭐래 어머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은혜한테 눈을 게요리발렛라이할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피를 다뺀 자라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. 하얘진게 생기거든요 그거를 또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줘야 됩니다 파이어 해주시나요 혹시? 파이 아 아아 프신거 아니죠? 자 여러분 이제 물을 끓일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아나저 위에 떠있는 자라 봐봐 봤어? 아니 죽었어요 어머니 자라 한번더 보여주세요 내한테 <웃음> <웃음> 남자들이란. <웃음> 어, 따가워, 차가워. 오, 아 제가. 오, 조심하세요. 와. 아, 다쳤다 양말. 피 물들었네요. 발가락 양말이었으면 재밌었을 텐데. <웃음> 미리 사둘 걸. 아, 요 정도면은 살짝 예. 넣어도 되거든요. 너무 팔팔 끓으면 은 바로 문드러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넣으면 은 겉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. 여기 여기.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? 제 껍데기가 저렇게 일어납니다. 오. <웃음> 오. <으악>.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순수한 척 하지 마. 자 여러분, 요 비늘을 뭔가, 아. 제, 뭔가 재밌어요. 오, 쉣 오. 오. 오, 예스. 으아. 이거 달라붙네.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재질이 엄청 달라붙는 약간 아스테이지 같은 재질인데요? 제껍질을 하나하나 다 벗겨주고 같이 실래요 아니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로와서 같이 하자 재밌어요 <웃음> 어머니 한번 들어주세요 자라있어자 자라. 잘. 어 빠졌다 빠졌다 야! 어 뭐야? 야기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배도 있어요? 아 어, 이거 노란색 이게 완전 다 그거네 뭐야 더 말끔해지는데? 저번에는 이거 없었잖아요 그냥 쳐먹었나봐요 어쩐지 <웃음> <웃음> 냄새가 나더라요 어, 약간 누린내 났었거든요 오아 오. 발톱이 빠지는구나 네좀 <웃음> 재미있으신 것 같은데? 네 이런 거 좋아하네 <웃음> 은혜 표정 개 썩었습니다 여러분 나 어부님 나눠 <웃음> 이렇게 먹는 <문은> 거구나 <웃음> 어부님 그만 하... 아, 아 그래요? 아좀 그래, 재밌네 이게. 아 무서워서 <웃음>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<웃음> 자 이제 뚜껑을 따가지고 내장을 또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1년만에서 까먹었어요 오 예예 예. 오 쑥쑥 따지네요 생각보다 생각났어요 <웃음> 개무서워 왜왜왜왜 <웃음> <웃음> 왜, 왜, 왜? 무서워 여기 이상한 산장 같아 <웃음> 사람이 막 먹는 거예요. 그래, 영공탕 이거 얼마나 인기 많은데. 어른들이 먹잖아. 우리 어른이야? <웃음> 저걸 먹어야 진정 어른이 되는 건가? 오늘 어른 돼 볼래? 아니. 야, 라인을 따라가지고 등껍질을 쭉 따주면은 안에 내장이랑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살이랑. 여기가 조금 어렵네. <웃음> 안 돼. <웃음> 어 무서워 나이 콧발수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이렇게 자라 뚜껑이 열렸는데 은혜 손 가리고 있어 지금 자체 보장에 그... 성운이 편하게 너 그렇게 해라 아, 은혜야 내장은 다 제거할까요? 네 <웃음> <웃음> 저기 네. 현타 오셨나요? 네, 이런 걸 좋아하네 자,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껍데기는 버릴게요 이게 다살이에요 아, 이게 다살이에요? 이거 네. 기름인가 봐요 지방이네 네. 이런 거다 먹어야 되잖아요 어우, 아, 깜짝이야 바로 드시는 줄 알았네 <웃음> 자, 그럼 이제 요거를푹 고와가지고 자라를 넣은 용봉 매운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급스라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 전에 어머님 혹시 워터야 가능한가요? 워터야~~ 예 <웃음> 야, 너왜 좋아해? 오랜만에 원조 한번 보여줘라 싫어 한번 보여줘 자, 물 튼다 은혜야 하나, 어. 둘, 셋 워터야! <웃음> 구슬동다처럼팔왜 뒤로가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, 어. 이거 봐깽 안하시잖아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안와 <웃음> 부불이야로 이건 무서워가지고 아 알겠어 그럼 부풀이야. 어부님이 대신해줄거야 부풀이야 <웃음> 무서워 <웃음> 이거를 물 끓으면 이제 자라두면 될것같아아 좋습니다 자끓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어부님 냄새 어때요? 냄새 냄새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어 왜? 무슨... 뭐, 먹었어 어머니 먹었어? 어. 저 먹었어요 아기랑 <웃음> 노는 거 같네 어머니 너 되게 좋아한다 <웃음> 어, 은혜가 또 애기 패티실 거거든요 애기처럼 행동하는 거 좋아하고 <웃음> 아니야 어 맞잖아 내가 누워서 발 동동거리면 좋아하잖아 그병 x 타서 그런 냄새 맡아보세요 아 어때요? 약간 생선비린내나요 물에 있어서 그런가? 민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약간 생선은 하수고 냄새가 나 <웃음> 아, 왜이래 아... <웃음> 근데 민물생선보다 약간 바다생선비를... 어 뭐야 드신다 지금 <웃음> <웃음> 냄새에 중독됐어 네 <웃음> 이런거 좋아하네 <웃음> 겉에 있는게 완전 콜라겐 덩어리라고 합니다 저번에 먹어보니까 엄청 기름지더라고요 은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왜 보여줘요? 여기야 <웃음> <웃음> 여기를 보여줘요 <보였 거야>, 그래도 <웃음> 매너 매너 다시 안올거야 한탄가? 어... <웃음> 아 뜨거워 오주하세요주 어, 어, 저... 방금 아, 되게 소녀였어요 <웃음> 아 뜨거워 대병대 만기전역 출신 맞으시죠? 네, 맞습니다 <웃음> 오 이제 물이 팔팔 끓었어요 아직 아 너무 썸끗배 기다라봐자여러 이렇게 물이 팔팔 끓었으나? 자라 내기 바로 응자 그... 그... <웃음> <웃음> 요새 콜라보로 하거든요 이렇게 은혜랑 어, 아, 은혜가, 은혜가 잘해주더라고요 넣을게요 어, 요, 안 뜨거우세요? 안 뜨거워요 저... 우와! 어때 퍼포먼스? 은혜가 제일 싫어하는 퍼포먼스. 어땠어? <웃음> 진짜? 잘라 어땠? 아, <웃음> 입장! 우와, 방생한 것 같다. 잘 살아라? 자, 그러 <웃음> 이렇게 한번 푹 끓여야 되죠? 네, 여기서. 아, 맞다. 자, 여기 마늘이랑, 이게 생강이죠? 네, 생강이야요런걸 넣어가지고 자라 특유의 잡내를 많이 없애줘야 된다고 합니다. 자라 위에 딱 얹을게요. 어후 자,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술을 넣어줘야 됩니다. <웃음> <목소리> 자요 술도 또 잡내를 없애주는데 한몫하기 때문에 술도 한번 넣어줄게요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아, 역시 롱롱롱 아니시구만 야, 야, 야 봤어? 뭐예요? 앙롱 아, 자술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넣어주고 일단 한번 푹 고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탄강 청녀부님의 어머니의 야채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그러니까 너도 공범해야 돼 항상 나 혼자 공범이었거든 아 싫어 아까 어머님 나 믿으셨어 뭐라고 하셨네 아, 아, 아, 아까 저기서 거... 둘이 대화했거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예요 우선 쓱건 먼저 뜯을까요? 어떻게 해요? 그냥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똑! 뿌러뜨려요? 뽑지 말고? 어 뽑지 뿌러뜨려야 돼어뜯었졌어요 엄마! <웃음> 저는 그냥 뿌린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치사한 분인지 몰랐네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사죄 인사 한마디 해 어머니 죄송해요 <웃음> 이거 그냥 들 뿌린 줄 알았어요 <웃음> 나 가자 여전하면 되죠? 황추 <웃음> 뜯어야 네. 되잖아 야 이거 봐라. <웃음> 대충 씻어요 어, 어차피 저희가 먹은 거니까 바꿔드릴게요 <웃음> 비밀로 해주시는 거예요 <웃음> 유튜브 보세요 어머니? 제꺼만 봐요 이번 거는 제 것도 한번 보시라고 주소만 딱 누르면 나오게끔 어는 <웃음> <웃음> 이제 큰일 났다 <웃음> 언니 둘이 시켰잖아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지금 물 팔팔 끓거든요 오, 어유 제대로네? 뭐가 제대로 온 거죠? 저기 등 봐봐. 살 제대로 익었잖아. 이게 네. 살이야? 이거 다 살이야?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다리, 다리. 우와, 네. 오우. <웃음> 자, 여러분, 매운탕향이야. 또 한탄강 천연어부 매운탕 키트 있거든요. 아, 거기 매운탕 기가 막히죠? 덕분에 쏘가래 매운탕 아주 불티나게 팔려 아, 진짜요?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계좌 그럼... 보낼게요. <웃음> 아, 이번에는 잡고 <작곡해> 주세요 <웃음> 야 이거 맛이 어떨까 솔직히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.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? 국물이 빨가면은 냄새가 들라거든요 사실 냄새만 안 나면은 고기의 질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번에 먹어봤을 때 양념장이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장이 기가 막혀 국물은 이따 한번 먹어봐 아니 응? 아, <웃음> 국물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... 어버님 좀만 더 제가 말안 들어요 드시면실래요욕해주세요죄송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소스를 넣고 저희 숯갓 어있죠아 맞다 훔친 거 있잖아 은혜야 응. 응. 너 아니야 이거 뽑은 거야? <웃음> 와 어, 맛있겠지? 아니 그냥 예뻐가지고 <웃음> 자 그리고 로추 다다다 <웃음> 너 버섯 이런 거안 하냐? 맥인다왜안 하세요? 아 죄송합니다 나버와 <웃음> <웃음> <죄송합니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세졌네 자 여러분 지금 다된거 같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우와 이거 냄새 봐 어때요 은혜야? 냄새 안나 거기? 어 일로 와서 냄새 맡아 봐 싫어 아니 진짜 <웃음> 기가 왜 이렇게 나가입왜 이렇게 삐뚤어 졌어 오늘? 우와 이게 여러분 다된 자라 매운탕입니다 백숙 대신 에 이렇게 매운탕에 닭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그럴 거면 닭도이탕 먹죠. 그렇죠. <웃음> 이야,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로 세팅해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. 자 우리께서 자라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. 이거는 사실 여기 한탕강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<웃음> 국물 먼저 먹어볼까요? 네. 자 국물 여거쏵 떠가지고 어버님 또 새로운 유행어 하나 있다. 그냥. 나 추배를 너 추룩추룩. 마광 <웃음> 자 먹어볼 초배 <초베. 웃음> 음. 좀 괜찮은데? 오 되게 진한데요? 오 맛이? 진해 진해 오 아니 괜찮은데? 이게 자라를 끓였던 그 육수 그대로 쭉간 거거든요 자라 육수 베이스에 매운탕 소스를 넣은 겁니다 네. 콩내 이런 거 잡네 아무것도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<웃음> 음, 어, 맛있는데? 네. <웃음> 표정이 안 좋네. 아니, 먹을 때마다 자라가 생각나. 뭐 <웃음> 아까 칼로막 쑤시고, <웃음> <웃음> 피 나고, 걔도 그냥, 나 좋아하네, 이런 거. 음, 너무 좋아. 아 이게, 아, 좀, 미안하네. <웃음> 미나리 먼저 먹어볼까요? 미나리를 왜 먹어? 아니, 그냥 입맛이짜식가쑥 너가 뿌린 쑥갓한번 먹어보자. 초고백 <웃음> 야 음, 귀가 음. 뿌려서 그런지 맛있다. 어, 맛있어. 요 자라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오, 씨. 이거 그대로 뜯으실 거예요, 입으로? 네. <웃음> 어부님 먼저 안 드셔보세요? 저 그냥 어부님 먼저. <웃음> 야 근데 살이, 어 살이 야들야들한데 약간 수육 같은데? 어때? 와오 오. 맛있죠?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면. 닭다리. 탕보다 맛있어요? 그보다 맛있어요. 어 진짜로? 닭다리 안에 있는 그허벅지살있죠어 아, 진짜? 네. 은혜가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았죠 지금?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 은혜가. <웃음> 다행히 카메라를 가려서. <웃음> 자 여러분 요살 있죠?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. 먹 <웃음> <웃음> 먹. <먹먹어. 웃음> 이거 닭인데? 그쵸 그렇죠. 응 어, 진짜 닭이에요 그냥 어, 닭 좋아하시죠 어, 예, 예. 너닭 좋아하냐 나닭 참... 되게 싫어해 나 아, 절대 안 먹는 거 아니야 되게 급하게 말하셨어 이거 진짜 닭인데? 잡고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사실 손질하거나 할때 약간 거부감이 있긴 한데 지금은 아니. 거부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닭을 생각하고 먹어야 돼 닭, 네. 닭, 닭이야 이건 닭이다 닭이다 닭이다 꼬꼬 꼬꼬 는 좀.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진짜 야닭 말고 여러분 오리 같습니다 닭보다 부드러워요 오 진짜 맛있어 왜오아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아까 좀미안하다 <웃음> 오, 음,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닭보다 더 연한 거 같아요 이런 말씀들기좀 뭐하지만 약간 살결은 뉴트리아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생선 이런 느낌이 아예 아니고 진득한 육고기 그런 느낌이에요 음 다시 <웃음> 어? <웃음> 거의 뭐 ASMR 찍으시는데 여기 안에 동글동글한 살이 있어요 아 이거, 이거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요? 네. 그냥 <웃음> 이렇게 잡고 뜯어도 살이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아유, 말, 오우, 예. <웃음> 자주 먹어야겠는데? 아, 이거 먹어봐야겠다. 중국 당면. <웃음> <웃음> 면치기 해볼까요? 괜히 말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게 되게 먹는 게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, 느낌이. 밥만 먹을까요? 네, 먹어볼게요. 지금 베르먹어 먹엉. 음. 음. 응 음? 음, 맛있죠 전부다 훨씬 음, 나요 음, 전보다 훨씬 나요 전에는 여기서 약간 잡내 나잖아요 어, 맞아, 맞아. 근데 아무래도 매운 소스를 넣어가지고 훨씬 더 괜찮나 보다 잡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아무 맛안 나는 당면을 먹는 그런 느낌 어, 예. 음.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 덩어리래요 콜라 <웃음> 콜라 그 콜라 <웃음>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봉탕 먹으면 잘못 잔다고 하죠 오늘 넌 아주 그냥 야. 푹 짜게 만들어줬 줬어요. <웃음> 내가 효과 없다는 걸알려줘야겠구 <웃음> 진짜 어분님 엄청 좋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<웃음> 어분님 이거 노란색 이거 드셔보셨어요? 아니요. 어떻게 한번 저 노란 거를 안 좋아해. 요저 <웃음> <웃음> 노란색 지방 같은데 같이 그럼 요거 마무리로 먹고 끝냅시다. 어때요? 네. 괜찮죠? 네. 괜찮죠. 추베르 먹엉 먹엉. 으아! 어, 저안 먹었어요. 어, 뭐야, 디어요어디어요 야, 영상 끝내요, 내가.